안녕하세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공유물품으로 즐기는 신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 냄비받침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원목 냄비받침과 타일을 준비해주세요. 목공풀, 냅킨, 가위, 붓을 준비해주세요. 신문지, 물티슈, 물통과 파레트를 준비해주세요. 신문지와 파레트가 준비가 안되면 이면지를 준비해줘도 괜찮아요. 자 그럼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원목 냄비 받침에 비닐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이면지 또는 신문지를 한장 펼쳐주세요. 제일 처음 할 작업은 냄비 받침과 함께 들어있던 사포를 이용해 원목 냄비받침에 단면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사포로 모서리와 단면들을 쓱쓱 문질러서 살짝살짝 살짝 일어나 있는 나뭇결들을 정리해 주세요 쓱쓱 사포로 다 문질러 주었다면 매끄럽게 정리가 되었는지 단면들을 한번 만져보세요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사포로 조금 더 쓱쓱 문질러 정리해주세요 선생님은 고리 안에도 나무가 살짝 일어나 있는게 있어서 이렇게 사포를 동그랗게 말아 정리해주려고 해요. 단면들이 이제 다 매끄러졌으면 톱밥을 깨끗이 털어서 정리해주세요. 톱밥이 떨어진 신문지는 잘 접어서 안쪽으로 치워 놔 주세요. 이제 목공풀을 이용해 타일을 냄비 받침에 붙여 줄 거예요. 냄비 받침의 앞면 사각코만에 목공풀을 짜줄 거예요. 꼼꼼하게 사각 테두리 부분과 모서리 부분에도 목공풀을 쭉쭉 짜 주세요. 공풀을 꼼꼼히 짜주었으면 이제 타일을 홈 안에 쏙 넣어서 꾹 눌러주세요 목공풀이 굳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목공풀이 잘붙게 타일을 꾹꾹 눌러주며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아, 타일이 잘 붙었는지 확인해볼까요? 타일이 잘 붙어있으면 이제 냅킨으로 꾸며줄거예요 이제 냅킨과 가위, 롯, 물통에 물 조금, 파레트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냅킨에 붙이고 싶은 그림을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주세요 랩킨에 사용할 그림만 잘 오려주세요 냅킨을 다 오렸나요? 선생님은 맛있는 과일 4조각을 오려두었어요 이렇게 잘라둔 냅킨 조각을 냄비 받침에 올려보며 어떻게 놓는게 더 예쁜지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구도를 찾았다면 이제 목공풀로 냅킨을 붙여줄거예요 냅킨을 목공풀로 붙이기에 앞서 여러겹으로 구성되어진 냅킨을 앞면 한겹만 남기고 떼어줄거예요 보통 냅킨은 두겹에서 세겹으로 이루어져있으니 잘 보고 떼어 주어야 해요 냅킨의 그림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잘 보이게 한겹만 남겨주세요 만약 두 겹이면 나중에 마르면서 첫 장의 냅킨이잘 붙지 않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꼭한 장만 남겨줘야 돼요 자 이제 냅킨을 붙여볼까요? 파레트에 목공풀을 먼저 짜주세요 그리고 붓에 물을 적셔서 목공풀을 살살 풀어주세요 목공풀이 너무 걸쭉하면 냅킨이 뭉칠 수 있으니 목공풀이 조금 묽게 살살 풀어주세요 원목 냄비받침에 냅킨을 붙일 부분에 붓을 이용해 묽은 목공풀을 슥슥 발라주세요 그리고 냅킨을 살짝 올린 후 물티슈로 톡톡톡 살살 두드려주며 붙여주면 돼요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며 냅킨을 붙여줘요 문지르면 냅킨이 찢어지니 두드려서 붙여줘야 해요 다시 냅킨 붙일 곳에 묽은 부, 목공불을 쓱쓱 발라주고 냅킨을 붙여주세요 붓이 다시 뻑뻑한 느낌이 되면 물에 살짝 적셔서 목공포를 발라주면 돼요 랩킨을 붙일 때는 기준점을 잘 잡고 물티슈로 붙여주어야 해요. 랩킨은 쉽게 잘 찢어지니 한 번에 잘 붙여줘야 하는데 끝을 살짝 붙이고 물티슈로 톡톡톡 차례차례 두드려주며 붙여주면 위치를 잘 맞춰서 붙여줄 수가 있어요. 다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내키는 물티슈로 꾹꾹 눌러 적셔서 떼어주어도 되고요. 옆면에 붙여주어도 좋아요. 선생님은 옆면에 붙이는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냅킨을 다 붙였으면 목공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헤어드라이기로 목공풀을 말려 줄 거예요. 헤어드라이기 사용이 가능한 친구들은 조심해서 사용해 주면도 좋아요. 냅킨을 살짝살짝 만져 보세요. 손에 목공풀이 묻어나는 느낌이 있나요? 만약에 목공풀이 묻어나는 느낌이 없으면 잘 마른 거예요 그러면 두번째 넵킨이 코팅 작업을 해줘야 해요 묽은 목공풀을 붓에 묻혀 넵킨 위에 쓱쓱 살살 발라주세요 목공풀이 잘 말라야지 덜 마르면 넵킨이 찢어지니 조심하세요 랩킨을 다 덧발랐으면 다시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세요. 목공포를 다 말렸다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코팅 작업을 해줄거예요 냄비 받침을 사용하다 물에 묻을 수 있으니 물에 젖지 않게 코팅을 3-4번 정도 해주면 좋겠죠? 넵킨 이는데뿐만 아니라 뒷판 전체를 다 코팅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냄비 받침을 뒷면에는 맛있는 과일 랩킨으로 랩킨 냅킨 아트를 해봤고요. 앞쪽은 타일로 표현을 해봤어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앞쪽에도 랩킨을 이용해 꾸며주어도 좋아요.